너무 로글리다넌왜넌왜 잉글리다? 넌왜 잉글리다? 넌왜 잉글리다? 넌왜 잉글리다? 넌왜 잉글리다? 넌 그 이렇게 만드는 거있다어디서얘기 아, 아,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네 아 그래? <웃음> 네, 그냥 편하아 바보라서 바보라서 어떤 편? 그만찬에요 편이 안티하며 저도 그거 봤어요. 아, 오늘 아, 수학문제 풀 자신 있으시죠? 아, 어머, 그런 게 나와? 갑자기 수능 수학문제를 준 거야. 아, 우리는 그런 분 없잖아요. 다, 다 우리 문과, 문과 아니에요? 문까지. 나여친난 <웃음> 빈센조 봤어요. 나 빈센조. 잘 맞춰요? 잘맞췄어잘 어, 맞추죠. 음, 근데 우리들 이 조합은 진짜 생뚱맞다고 생각하겠다. 나도 신기한 걸. <웃음> 우리 여기 7명이 되게 같이 있는 게. 준비한 네. 게임이 끝났어도 네. 남은 상품 있으면 걸고 또 가자고 막이렇게할수 아, 있는 거야? 어, 어. 뺐어도 네네네. 되는 거야? 역시 네. 언니만 믿을게 나? 네. 어. 고은이가 이거 하고 싶다 그래. 이거, 이거 재밌었는데 그랬지? 그거랑 막 그거 있잖아 인물 퀴즈 네. 아나 그거 너무 키즈 떨려 내를 쫀득쫀득하게 아, 해놔야겠다 내가 음. 요즘 장르물 찍냐? 내가 왜 쫀득쫀득하냐? 장르물 찍냐? 종이의 집 찍잖아 다 조용 아, 머리 쓰는 거안 했으면 좋겠어. <웃음> 아, 속이 미식 거려라 이거 다 머리 쓰는 거야. 여기서 최신감이 가장 살아있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, <웃음> 우리의 최, 최신감이 가장 살아있는. 뭐 그럼 인물키즈 뭐 사자성어. 사자성어? <웃음> 사자성어? <웃음> 사자성어, <웃음> 사자성어? <웃음> 그거 아니야? 그거? <웃음> 동서. 동서? <웃음> 남북. 그렇지. 어, 아, 어 재밌겠다. 그리고 할인. 할인 음. 뭐한번 해보자. 그래. 쫀득쫀득하 얘기를 하면 3초 안에 대답하시면 어, 됩니다 소개되고 빨리... <웃음> 그렇다고 이렇게 진맥을 한다고 아, 스스로 <웃음> 떨릴 때 <웃음> 여기 집은... 갈았는데 는데아 진짜 뭔가 지금 이게 다들 매도 매듭... 즐아 <웃음> <웃음> 너무 떨려 따라... 다들 어떻게 이걸 똑같이 해요 다 <웃음> 조용 사자성어 한번 해볼게요 아, 선전 뭐라고 뭐 <웃음> 주세가 주세가 주세가 주세가 주세가 주세가 주세가 주세가 이러면 해볼게요. 땡이에요. 땡. 오 네. 머리 귀 뒤로 넘기세요. 아, 아, 넘겨. 아, 다, 아, 넘겨. 아, 다 넘겨. 아, 다 넘겨. 청력 청력. 이거 아, 아, 맞춰야겠네. 응. 승승. 장구. 속전. 속전. 오. 가렴. 어? 가렴? 가렴. 아, 발음이 이상하 가렴. 가렴 주음 비분. 어? 비분? 죽을래? 죽을래? 천태. 만태. <웃음> 샌이드 위치? 아니지. 차돌. 화기. 발이. 깡 아니다. 어? 발이. <웃음> 아. 네, 발이. 급소. 도로. 무슨 아, 무슨 급속 <웃음> 냉동 하는게 바로 어디서 냉동을 해? 냉동. 냉동이다. 그렇다. 급속 냉동. 다 조용. 디귿. 아. 아. 기역. 도 도강. 하나, 둘, 셋. 대게 걱정하지 마.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. 그렇게요? 아, 도공, 아, 도구 도궁. 어, 자연스도구도구도구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다귀. 하나, 둘, 셋. 도구. 음. 아, 도구. 어, 제생각보 잘하는 것 같아. 음. 오, 잘한다. 에리스, 뺀지 하나 달아주세요 여기. 지읏, 히읏. 하나, 둘, 셋. <웃음> 끝! <웃음> 끝! <웃음> 하나 둘셋 정화 하나 둘셋 정황 하나 둘셋 <웃음> 끝! 그냥 집에 갈 거면. <웃음> 네. 히읗 히읗 하나 둘셋 하하 <웃음> <웃음> 우리의 바램을 얘기하는 거야? 예, 예상... 아, 예상 나오는 거야 웅쌈 좀 꾸며줬어 오늘. 오늘 방송은 이길 때까지 하는 거야 우리가 네. 끝이 없어 <웃음> 내 어린이날이야, 일찍. 음. 노동법이 있어. <웃음> 끝이 <끝이네요>. 내버려 <웃음> 그럼 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직원들이 가질, 가질 수 있는 물건들? 네, 그렇죠. 현금. <웃음> 역시. 센거 노트북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어. 인간 하나씩. 뭐 그런 건 있어야. <웃음> 다 <웃음> 조용! 아니 그냥 가리키자 다같이 하나 둘셋 <웃음> <웃음> 아니 빨리 커피를 좀 마시자 우리 직원들이 여기 앉아있다 생각하고 음. 응. 열심히 있지? 하겠습니다 네. <웃음> 뇌를 쫀득쫀득하게 <더> 만들어서 <웃음> <저> 처치해보겠습니다 <처음에> <웃음> BH가 어떤 회사인지 <웃음> 한 d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t t 하면서 I 아 o n t k n 예 w 예, w 예. 같은 거 외쳐야 되나 don't k n 아, w what to do. I don't know w h a 치비 o do. I 야, o n t k n h a n I d o n h h n I 나이스. Nice. <웃음> <웃음> 어, 복수. <멋있다. 웃음> <근데? 아유 웃음> <혹시>? 소희가 정했어. 응. 나이스. 나이스. B H. 나이스. B H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B H. 나이스.